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6월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주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면 무교절입니다. 이틀을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주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면 초실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 주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총세번의 천일매를 거두십니다. 첫 번째 천일매는 초실절의 천일매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천일매는 오순절 이후의 천일매로 이름비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부활 변화하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천일매는 장막절 무렵의 천일매로 늦은 비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부활 변화하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천일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천일매가 되셨도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이 시작되면서 이름비처럼 임하셨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탄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칠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칠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개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제사장은 그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이 천일매가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이 되십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늦은 비로도 임하실 것입니다. 늦은 비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에게도 이미 처집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돌아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늦은 비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까지 모신 자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주기에 두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이 쳐져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들은 마지막 천일매들로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은 천일매들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하은 14만 사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천열매는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죄를 이기고 부활 변화할 자입니다. 첫 번째 천열매인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와 두 번째 천열매인 성령 하나님의 천열매와 세 번째 천열매인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은 천열매가 나오게 되면 계명의 진실함을 증명할 증인들이 정하신 수가 차게 됩니다. 다스제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투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 치니 이는 나팔을 불러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나팔이 불리기 시작합니다. 일곱째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몸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합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마지막 나팔, 곧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 부활 변화하기에 합당한 순교 증인들이 부활 변화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참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볼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개명을 지켜 죄가 없는 자만 부활 변화하기 때문에 부활 변화는 개명의 준수 가능성, 곧 개명의 진실함을 증명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기면 이삼킨바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영하리라.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마지막 나팔 곧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면 부활 변화가 일어나 개명의 진실함이 증명됩니다. 개명의 진실함이 증명되면 개명의 심판의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개명이 심판의 기준으로 확장되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일어나는 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파를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다시 로다 하니 개명의 진실함이 증명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모든 의구심이 씻겨집니다. 피조물들의 자유의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부활 변화를 통해 증명된 개명의 진실함으로 피조물들에게 남아있던 범죄의 가능성이 소멸됩니다. 이때가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소리를 내되 천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치며 주 예수님이 피에 담긴 사랑과 공의를 통해 피조물들에게 남아있는 범죄의 의지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며 주 예수님이 피로 성소와 지성소와 번제단 곧 피조개를 씻어 피조개에서 죄를 소멸시키시는 날이 대속죄인 것입니다. 피조물들의 자유의지가 완성되면 주 예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시기 위해 땅으로까지 임하십니다. 또 그가 핏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트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성막 곧 피조기를 속죄하신 후에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가둡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이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대속주 이래 아사슬 염소를 광야에 가두는 것처럼 대속주 이래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십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사탄을 무적행 가두신 천년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 날이 곧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천일매들이 마지막에 곳간에 저장되는 것처럼 부활 변화한 천일매들, 곧 숨겨진 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동안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로를 타리라.